예. 앉아서 기다 네, 강아지 끓인 모대로보리고 있습니다. 자, 강아지 끓인 모래로 내드리고있어요 되게 되게 사랑얘기안 이니까 <TAL2> 얘가 푸들이 푸드리. 또 여러 가지가 요가보셔요 예, 도하고드라이브 있습니다. 니 어, 그 Okay. n g o o n g o 남자는 비싸고. 아, 그 너야, <목소리> 나도, 남자 진비싸고보다 어머 거기 남자라니까 야마야 어야 버티어 나도 싫다 진짜야 내가 안한 이오리한테 그러면 이돈네예리리 or... 이오리 아. yeah, yeah. 이 있습니다. 짠. 우리 자. 우리 장 자, 오늘 오후에 걸어 드 오후에 소리 내자. 내 이름이 뭐죠? 2월이요 사진 찍고 드릴게요 사진 찍고 드릴게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와, 자, 첫째, 에를고요이요가니다 제가 추천드린 게더 나을 거예요. 자, 같이 가실 그리고 드라이 하셔도 돼요. 자, 저희 여기 아, 앞에 아, 보이시죠? 본점 앞에 가시면 가을 그리고 들어요 4시 반에 도착하는데 근데 변 하셔야 돼요. 저희 첫차 끊으러 되기 때문에 고4 저만 일하다가 라이너도 같이 같이 고 유튜브 참하시는 분들은 받고 돈안 하네. 최하구거자요5 0에 해야 된에에 자, 추천권추천권이 저희가 8천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요일이게 저희가 지금 와약 2명 남았는데 7번까지변경들어왔 왜냐면 색깔을 아그래요는요는 카카오톡의 수사대 mm -hmm. uh, sí 마지막이죠? 객대기 피연대 예 내려가겠습니다. 예, 올리브하야겠다 아직 남아주니까 한번 고민다리 아, 안그려도 될것같아요 네, 그래요? 네, 아. 전시전으 전체행, 들어가세요. 아, 고민할 때다전시 들어가세요. 그렇게 들어가죠. 합니다감사합니 이정도면 아니 그래도 <웃음> 아, 진짜 신기하다 얘가 이름이 뭐죠? 발목 <웃음> 발목 발목이요? 네. 사람 발목이요? <웃음> 네. <웃음> 발목 잠시만요 저 사진 찍고 드릴게요. 왜냐면 얘네들 둘다 갈수록 싫데 그냥 그래서 현관에서 딱딱딱그딱딱딱딱딱그딱딱딱딱딱그딱딱딱딱딱딱딱 응. <목소리도> 아, 저도 알아가 고민이 많아서. 커 네, 시면은 저희가 얼치구독이해가전 자, 오늘 2 0 1 9년부터는 상당히 빠들과을 어떤 오세요. 나지그에그요 네. 온게들려나지그그요니다도있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아우 <람쥐> 어 <람쥐> 안글자막 <목소리도> b 얘 이름 뭔가요? 백호예요. 백호요? 네, 백호야. 제가 사 사진 찍고 드릴게요. 잠시만요.